4월 경기도 교육청 화학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4월에서 화학투 범위는 이제 그 2단원의 그 헬스의 법칙. 거기까지인데,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나죠. 그니까 러그 수화, 이제 화학투에서 수능에서 이제 킬러로 꼽히는 거는 이제 그 기체 파트. 현재 이 범위 내에서는. 근데 그, 킬러 뽑히는 개체 파트도, 뭐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그냥 편히, 평이하게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킬러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은 용액의 성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헬스의 법칙 정도인데, 요두 개도 뭐 계산이 막 복잡하거나, 이 수능 가면은 여기에서 계산 복잡한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지, 그래서 이제 피곤한 건데, 요두개 파트도 계산 자체가 좀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그 화투를 수능으로 준비했었던, 뭐예년부터 또는 올해 새롭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 물론 이제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중간고사도 끝나고 났으니까 화투를 수능에서 준비할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 내로 푸는 게좀 빡빡하거나 좀 오버됐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은 이 정도는 뭐 그냥. 시간 내로 풀 정도로 아주 가볍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좀 올드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 같은 경우는, 어, 쌤을 생각하기로는 지난 10년간 수능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전 교과서에서 이제 주로 나오던 파트라서. 하여튼 좀 1번도 그런, 1번도 형태 자체가 좀 올드하죠. 기체에 기체에서 그래서 그런 게 출제됐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문제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수능 대비하는데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다지 <웃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튼간에 이제 우리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6월 평가원까지. 이제 6월 평가원이 드디어 이제 화투에서 나오는 최고 난도 문항들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것들 평형까지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속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 음, 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알아. 한 점검하는 정도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가죠. 그, 제2자간에서 이제 기체 따지는 건데, 우리 뭐 항상 하듯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몰수. 그러니까 몰수는 RT분의 PV.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비례관계로 플라이 듯이거든 따라서 몰수는 T분의 PV. 근데 그 과정에서 온도는 일정하니까 T도 주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몰수는 PV.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기까지 쭉 뽑아낸 다음에 이제 달리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요관에서 내가 수음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온의 몰수는 일정하거든. 그래서 아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구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면 U자관이기 때문에 U자관에서 이 좌우의 높이 차는 그렇지 압력이 아니고 압력차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760으로 밀거든. 그런데 이게 더내려갔다는건 애가 애 보다 760보다 이 차이 80만큼 더 밀렸으니까. 그렇지 작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압력은 얼마? 760에서 80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760에서 880을 빼주면 680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은 680이다. 뭐, 억지로 이거를 ATM 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뭐. 게다가 이거은밀리미터 구하는 거니까, 그냥 밀리미터 HG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 과정에서 부피가 150에서 120 됐잖아. 몇배 됐지? 1 5 0분의 120배니까, 1 5분의 10, 5분에 3, 4, 5분에 4배 됐죠. 그럼 압력은 얼마? 그렇지. 4분의 5배. 그래서 이거에 4분의 5배 시킨 게이 녀석의 압력이라는 거지. 그 계산을 하면, 쓱쓱 지워져서, 41은 4, 4 7의 28, 170. 얼마나 오지? 예, 850 떨어지겠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미는 게 760이고, 여기서 미는 게 850이거든. 그 차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h는 850에서 760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90 나오나?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PV는 NRT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그거 묻는 질문이야. 이번 갑니다. 저기, 이거는 이제 발열 흡열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 엔탈피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엔탈피 값이 양수면 흡열이고그죠 엔탈피 값이 음수면, 어, 발열이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용기가 따뜻해졌으니까 발열이잖아? 발열이니까 델타 H는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니유는 차가워졌다 했으니까, 주변에, 주변에 열을 지금 흡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H 값은, 예,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되어 답이니까, 답은 2번 되는 거죠. 아주 가볍게 준 거. 다음. 네, 고체, 가나다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는 분자, 분자죠. H2O. 뭐, 딱 보면 덩어리 덩어리 셀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 결정이고, 애는 금속 결정이고. 그래서 뭐, 후다닥 볼수 있는 것이, 전기 전도성, 이게 전부 다 고체 고체 고체거든. 그럼 고체에서 전기 잘 통하는 건 금속밖에 없으니까 다가 가장 크다. 이것은 맞고. 그리고 가는 덩어리 덩어리 설수 있는 거 H2O가 분자란 건 알잖아. 그렇 따라서 기억 가는 분자 결정이다. 이것도 맞고. 그럼 이제 녹는점 같은 경우에는 가하고 나 비교했는데 일반적으로 분자 결정은 녹는점 끓는점이 나머지 결정들에 비해서 매우 낮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끊어야 되지만 가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의 인력만 끊어주면 되니까. 그렇지? 물론 가가 물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해. 그런데 그 수소 결합 자체도 화학 결합에 비교하면 그냥 10분의 1배 정도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힘이기 때문에 결국엔 분자는 대체로 금속이나 등등 다른 결정에 비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낫다. 그거를 질문한 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따라서 녹는 점은 반대로 나가다 크게 되는 것이 뭐. 그 ᄂ은 땡. 그 답은 기억하고 ᄃ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A의 분자량 구하는 실험인데, 그, 되게 간만에 봤어요, 이것도. 이건. 어쨌든, PV는, 뭐, 식을 간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가? PV는 nRT. 근데 분자량은, 분, 어, 몰수론 분자량 몰의 진량, RT 이렇게 되니까, 이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 ᄂ, 분자량 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분자량 구하는 식은, pv분에 wrt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죠 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첫번째 p,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v 이 세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에서 2로 갈때왜 수면의 높이를 일치시켰지? 그냥 좀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똑같이 맞춘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수면을 일치시켰을 때 이때 부피를 쓰면 이때 압력은 일기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이 A의 품자량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압력은 A도 있지만 물의, 즉시, 무 증발한 물의 수증기. 그 수증기 압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압력과 수증기 압력이 둘다 더해져서 1이기 때문에 여기 실제 이식에서 넣어야 되는 건 A만의 압력을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체 압력에서 수증기 압력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거 P는, 아, 이런 거구나. 요거 하나 이해해 놓으시고, 부 V는 수면을 일치시켰을쓸 거야. 일치시켰을 때 드디어 우리는 요 값을 1이라고 쓸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W는, 뭐 차이 값이죠. 처음에 이거 게스통이 100g 있었는데, 넣고 났더니 남은 게 90g이다. 100g 있었는데 남은 게 90g이면 조안에 들어간 건, 그렇지, 그 차이 값 10g. 그래서 여기서 W는, 게스통 처음 질량이 WF, W1이었거든? 넣고 남은 게 W2니까 두개뺀 값이다. 해서 때려넣으시면 어, 여기에서 어, 아, 수중기압을 P2라고 썼구나 그리고 대기압을 P1이라고 썼고 N은 P1, N은 P2 그리고 W1-W2, V너원식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1과 2에서 압력비교인데 내가 여기에 물을 집어넣잖아? 물을 넣으면 바깥쪽만 올라가는게 아니고 안쪽도 여기 뚫려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그런데 이제 바깥쪽과 안쪽이 함께 올라가는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이 올라가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 부피 감소하니까 그렇지 이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 하고 계속 미는 거야 따라서 바깥쪽보다 안쪽이 예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두 개의 수면이 일치가 돼 버리는 거지 그 결과 안쪽도 물이 들어가서 전체 부피가 감소해 버렸잖아 그럼 전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안쪽의 압력은 그렇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거 물어보는 게 기억이야. 그래서 A의 압력은 음, 1보다 2가 부피가 줄었어. 그러니까 A의 압력 역시 2가 더 커라고 하죠. 이때 조금 하나 참고로 볼 것이 수준기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수준기압도 증가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수준기압은 온도와 한계 된 항목이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수증기압은 어떻게? N은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의 압력만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합쳐서 현재는 1기압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제 수증기압력은 일정한데 A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두개합은 그렇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부 기체의 전체 압력도 당연히 얘가 더 높아. 그 정도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냥 다음 갑시다. 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 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다 좀, 그냥 보기 좋게 산소하고, H2O하고, 그 다음에 OF2 써놓고, 이게 분자는 세 개인데, 하나 뽑아내고, 두개 비교하고, 두개 비교했으니까, 여기 조금, 그, 센 만큼 머리가 안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위해서 그, 야, 너는 가야! 너둘 중에 하나는 가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닌 것들. 너는 가가 될수 없어. 너는 나가 될수 없어. 그거를 밑에 써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극성이래요. 쌍극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애는 무극성이니까 너는 가가 될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표시 하나 하는 거고. 다음에 분자량은 애가 꼴찌잖아. 18, 30이 그 다음에 우와, 크잖아요. 그치? 그럼 애가 꼴찌기 이 때문에 나가 다보다 크다? 너는 나가 될수 없고. 그리고 애가 1등이니까 너는 다가 될수 없고. 요 정도 하나체크하시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끓는점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음, 이게 수수결합하니까 확하고 증가하죠, 뭐 그렇지? 따라서 끓는점은 음, 꼴찌는 애죠, 그렇지? 꼴찌는 애. 그래서 너는 다가될수 없고, 그 다음에 애가 1등이니까 너는 나가 될수 없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애는 가하다가 안 되니까 너는 나, 그렇지? 그러면 애가 나니까 애도 나는 안될거 아니야? 그럼 애는 나하다가 안 되니까 너는 가. 그럼 마지막 남은 거 n은 다 이렇게 그냥 쓱쓱쓱 저 위에다가 쓰면 사시면 되시 그럼 다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제 한 방에 너는 가야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그게 잘 맞으면 빨리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또 이제 수능에서 마지막 교실 때쫙 그러다 보면 허동지동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세개 중에서 비교가 두 개씩 있어? 밑에다 이렇게 써놓고 가는 게, 그냥 적정한 시간 내에서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튼, 가에는 이 새끼니까, 쌍극자 힘, 아, 아이 아, 저거구나, 뭐, 보기는. 아, 나는 오투다. 됐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가 분자 사이에, 어, 가는 애잖아요. 수소결합 없죠. 수소결합은 다가 있는 거고, 니언 땡. 그다음에 분산력은? 그렇지 전부 다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이다 그래서 디귿은 땡 예, 네, 요것도 되게 좀 올드하죠 아주 옛날 거고 그러니까 왼쪽은 A 오른쪽은 B를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맞춰 준 거예요 같은 온도에서 딱 넣어놨더니만 그 수은주가 오른쪽으로 올라간 걸로 봐서 A의 증기압력이 더 세다 이거 알수 있죠 그렇뭐 이거를 뭐 굳이 그래프로 그릴 필요 없을 정도인데 현재는 A가 더 센데 누군가의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온도 올리면 증기 압력이 증가잖아. 하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로 축을 내가 증기 압력이라고 하고 그럼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왼쪽은 20도인데 오른쪽은 둘 중에 하나의 온도를 증가시켰어. 온도를 증가시켰다는 건둘중 하나의 증기 압력을 올렸다 이거죠. 그 증기 압력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췄다 이 뜻이니까 누구를 올려야 되겠어? B를 올려야 되겠지 뭐. 따라서 B를 올렸을 때이 값이 400이 되었다 이거죠. 그쵸? 따라서 N은 B가 되는 거고 A는 A가 되고. 왼쪽이 20도잖아 그럼 20도C에서 A의 증기압력은 400이니까 이 녀석의 증기압력은 400이고 얘는 밀려 올라갔으니까 얘는 400보다 더 작겠죠 그렇지? 또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좀더꽈 가지고 보기를 좀 다양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충 두개 잡아가지고 그렇지? 어 온도가 같을 때띠디디디디디 잡으시고 20도C 그런데 A가 더커 따라서 너는 A고 너는 B고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내가 뚜뚜뚜뚜뚜뚜뚜, 삐를 두두두 올렸더니, 아, 요게 60도고, 요게 20도고. 그래서 증기압력이 400으로 같아지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이제 추가보기 에서 이것저것 더묻든지 저기에 다른 용지를 추가하든지 그런 뭐, 그래서 뭐 증기압력 네임을 하든지그 문제 풀때 조금, 그, 풀때 유용한, 이제 그래프, 도구가 되는 거지만. 여튼 간에, 기억은 이제 분자간의 인력이라는 건끌는좀 보는 거죠. 또는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그렇죠. 분장안의 인력이 센 거니까.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땡. B가 더 크셔. 다음에 외부압력이 760일 때, 그럼 760이면 이 400보다 더큰 거잖아요. 그러면 리온 B의 경우에는, 음, 현재 60도 C일 때 400이거든. 그러면 끓으려면 이 값이 76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더 올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60도보단 없다. ᄂ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디귿 기억은 이다 이건 뭐되죠 음, 그, 금속 M인데요. 단은 채심이죠. 가운데 하나가 뚝 박혀있는 거. 나는 면을 보니까 면한 가운데 박혀있잖아? 그러니까 뭐, 면심이죠. 막. 면심. 채심의 경우에는 단위세포단 가운데 한 개가 있고, 1 더하기. 꼭지점이 원래 거의 8분의 1이거든? 근데 꼭지점이 8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 그러면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두개가 되고, 면심은, 꼭지점에 있는 게 8분의 1인데 8개니까 8분의 1 곱하기 8. 그렇지? 써줄까? 8분의 1 곱하기 꼭지점 8 더하기. 면에 있는 건 원래 사이즈의 2분의 1이잖아? 그런데 전체 6면체니까 곱하기 6. 얘는 단위세포당 입자수가 4개다.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지 뭐. 기억, 가는 체심입방이다, 맞죠? 다음에 그 기억이 보시면 꼭지점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그림을 보면 꼭지점에 여러 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모서리에 붙어 있는 거니까 틀린 거지 뭐. 그래서 이은는 땡. 단위 세포의 질량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금속 m 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단위 세포에 m 이두 개가 있고 여기는 단위 세포에 m 이네개 있으니까 전체 질량도 가보다 나가 두 배도 많겠지 뭐. 그래서 나가 가의 두 배이다가 맞죠. 그러니까 디게보기는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를 셀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전에 평가원 한년 전에 나오고 했었을 때는 이제 왼쪽은 금속 M이고 오른쪽은 금속 N이고 서로 다른 금속으로. 그러니까 그래놓고 질량비를 주고 원자량 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갑시다. 예, 할반요 헬스의 법칙인데, 헬스의 법칙은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죠. 뭐, 그치? 그래서 뭐, 중간에 경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니까. 그러면서 그 정의 조금만 알아두시면, 기억. 일몰의 엔탈피는 HCL이니까 첫번째식 보셔야 되는데, 혹은 그 헬스 법칙에서 개수는 전부 다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HCL 액체 1몰과 HCL 기체 1몰이 있는데, 요값 자체가 플러스니까 흡열 반응이거든. 그치? 따라서 기체가 액체보다 엔탈피가 더크시뭐 그거 묻는 게 기억이고 뭐 당연히 기체가 액체보다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 다음에 2몰의 HCL이 기화할 때 그러니까 기화라는 건요 반응 자체가 기화인데 현재는 1몰의 9거든 그럼 2몰이면 2배 시켜주면 되잖아. 그냥 곱하기 2 하시는 거지. 그래서 2 9 1 8 1 8 k 줄 그래서 니온도 맞는 거죠. 흡열이니까. 다음에 HCL, 액체 생성 엔탈피인데 생성열은 그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가셔야겠지 그런데 애는 기체인데 원하는 건 액체거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가시면 되죠 그럼 A2니까 애도 2 e 쓰시고 애도 2 e 쓰시고 그렇지? 아, 그런데 생성 엔타피는몇몰 기준이지? 1몰 그래서 다2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셔도 괜찮고 아싸리 여기서부터 애를 1로 만들어도 되죠 뭐 그럼 애을 1로 했다는 건 부호 절반 됐으니까 이값을 나누기 2하고 위에 거는 화살표가 반대니까 부호만 반대로 써주시고 그럼 이거 하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92 거기에 마이너스 9니까 얼마 나와? 얘두개 예, 그대로 더 해버리면 마이너스 10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죠 됐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워우 9번도 야 이거는 몇년 만에 보는 형태인지 모르겠네 음. 자, 그림은 일기압에서 그 온도에 따른 밀도인데, 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그 물의 양을 바꾼 건 아니거든. 온도만 바꾼 거거든. 따라서 질량은 일정한 거죠. 뭐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고, 음, 여기서 보면 니은 복이 나왔죠. 분장한 평균 거리, 그러니까 이 부피가 분장한 평균 거리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뭐, 이게 뭐, 푸피니까 이게 삼승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요것까지 물어본 게 이전, 이전, 전전이죠. 그 교과서에서, 그, 어딥니까? 이게 화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이 정도만, 응. 거기서 이제 가나다 위치 잡는 건데, 가나다는 요 범위 안에 있어. 그게 첫 줄이고, 다의 온도가 가장 높아. 다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 이 뜻이야. 그리고, 나를, 온도를 낮추면 나의 밀도가 커진대. 즉, 왼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잖아? 근데 그럴수록 밀도가 커지는 구간은 딱요두 군데가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 뜻인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단위 부피당 분자수? 그게 바로 부피분의 분자수인데, 그, 분자수? 뭐 이게 질량이두배 되면 분자수도 두 배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이니까? 따라서 이값 자체가 바로 밀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가하고 다는 밀도가 같아. 그럼 밀도 같은 지점은 이렇게 두 군데 나오잖아. 그런데 다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가는 요 위치가 될 것이고, 그렇자 그리고 밀도는 나가 n을 보다 작고 이 색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겠네. 그럼 나는 요 위치 좀 이렇게 있겠죠, 그렇 그래서 가나다 위치 잡는 게 바로 9 번이에요. 그래, 그래프 해석할 수만 있냐? 그 질문. 야이 정도면 뭐 그냥. 화원인데 화원 자료 해석인데 기억 가는 액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부피 그러니까 부피하고 밀도는 반대니까 밀도는 가가 더 크거든 그러면 부피는 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되어있고 다음에 분자당 평균 수소결합수는 수소결합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얼음일 때는 수소결합수가 일정합니다 안 끊어지죠? 근데 이때부터 막 끊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온도를 높이면 수소결합의 개수는 계속 끊어지니까 감소하는 거지, 뭐. 따라서 수소결합수는 나다, 다가 더 적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지, 만이게 뭐. 기억디면. 그, 농도 파트인데요. 농도는 묽은 용액의 성질하고 딱 묶어가지고, 음, 농도는 좀 다양하게 풀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혼합을 하든 뭘 하든, 뭐, 화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을 딱딱딱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몰농도에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 나온다. 그리고 퍼센트 농도의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하면 그램 단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을 하면 미리 그램 단위의 용질의 질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도 식으로도 뽑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몰랄 농도에서 용질의 몰수는 몰랄 농도에다가 물의 질량 곱한다. 그런데 이제 몰라농도에서 주는 게 물의 질량을 잘안 주니까 용액의 질량 주니까 몰라농도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했었었지. 뭐 간만에 하면 복습을 한번 해보저기다 풀러서 하면 되겠다, 나이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정의로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8%라는 건너 8g 있어, 그러면 용액은 100g이야. 그럼 너 80g이면 용액은 1000g이야. 1배 시켰으니까 이런 식. 그다음에 다에서도너 1몰 농도? 1000ml면 1몰이야. 오케이 okay? 근데 3 어, 0 0 m 리니까어 1000분의 300 0.3배네. 따라서 너는 0.3몰이야 이런 것등등등 그래서 뭐다 같은 말인데 식을 머릿 속에 잘 염두에 놓으시고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것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이용해서 비례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농도라는 것이 용액과 용질 뭐 몰랄 농도는 용매와 용질의 그들 개수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그 비를 이용해서도 각각 그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묽은 용액의 성질까지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이두 개를 속도도 빠르게 10번 문제는요 그래서 선식 말고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뭐 정의하고 식하고 되게 섞어버릴까? 곱하면 몰수 나오잖아 그렇지? 얼마? 미리니까 300미리 숫자가 좀 크다 그 몰수를 바꾸면 0.3몰 자 그런데 애랑 얘랑 합쳐서 음. 용질의 양이 합쳐서 같은 이런 식을 내가 써 먹을 거거든. 여기 다 쓰여 있으니까 뭐 더하기는 있고, 그렇지? 근데 저기 W 그램구하는 거야. 그럼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에 대한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용질의 질량으로 가지 뭐. 그러면 n 곱해 버리면 0.3몰, 0.3몰인데 화학식량 4 0이니까어1 2 g 딱 쓰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n도 1몰 날로 한번 달려볼까? 요 그럼 너 1몰이 있어. 그럼 몇 그램이야? 화학식량 40이니까 어 40g. 여기까지는 쌤이 용질에 질량한 거지. 그럼 애가 1몰이 있으면 물은 몇 그램? 1000g. 그럼 용질 40g에 물 1000g이니까 더하면 얼마? 140g. 0 그러니까 용액 140g이면 0어 현재 1 1몰날 농 1몰 농도는 용액 140g에 0 물은 1000g, 용질은 40g. 그런데 현재 용액은 208g 됐잖아. 몇 배? 다섯 배 5분의 1배 차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용질의 양도 몇 배? 그렇지 5분의 1배 물의 양도 5분의 1배 시켜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용질이 8g 됐죠? 그럼 애랑애랑 애랑 합쳐서 12g이니까 여기는 용질이 몇 g? 4g 그러면 너 뭐? 용질이 8g이면 용액이 100g이야 그런데 용질이 8이 아니고 4g이거든 몇 배? 2분의 1배 그럼 밑에 용액의 양도 몇 배? 2분의 1배 그래서 50g 해서 쑥쑥쑥쑥쑥 하시면 그냥 눈에 힘빡 주면 나오는 거죠. 이래서 W는 50이다. 2번 되는 거예요. 음. 다음. 네, 요 11번은 묽은 용액의 성질인데, 대부분 뭐, K값, 만약 포기해서 K가 얼마다 하면은 대입해서 실제 계산하라 이거거든. 그때 뭐 KF나 KB가 안 주어졌다는 건 그냥 비례관계 이용해서 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묽은 용액의 성질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도기에만 꽂으면 여기에 너몇 몰이 있는지 그 높은 자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 결론은 이쪽 파트의 대다수 문제는 이런 묽은 용액의 성질 자료를 이용해서 네가 몇 몰이야? 너 분자량 얼마야? 너 질량 얼마야? 그걸 뽑아내라는 거지 따라서 결론적 오른도 결국 온도 변화라는 건 K에다가 몰랄농도 그러니까 물의 질량분에 용진의 몰수 쓰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하는 거니까 머릿 속에서 싹싹 지워버리시고 물의 질량이 같다고 싹싹 지워버리시면 결국 남는 게이 온도 변화가 몰수라는 거죠 뭐 몰수에 몰수 A는 어차피 뭐다 까도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이 합쳐서 인대비가 없으니까 너이아 20g이 2? 10g은 1 그럼 합쳐서 7몰이니까 너는 6몰 10이니까 너는 3월딱 뭐 절반이니까. 따라서 너는 얼마? 3A. 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뽑아서 대입하면 그냥 바로 식 나오는 거. 그 기억. 해결됐죠? 화학식량. A는 두개가 20이니까 A는 10이라 쓰시면 되고, n 는세개가 10이니까 하나당 3분의 10이라고 쓰시면 되고, 따라서 A가 3배 더 크네요. 그래서 ᄂ은 땡. 가와 나를 섞어버렸어요. 그럼 가, 나를 섞으면 전체 용질은 5가 되거든. 그래서 5a냐? 라고 쓸라 했는데, 가, 나를 섞으면 물도 함께 섞여버리잖아. 그럼 밑에 분모에 있는 물의 양도 몇 배? 그렇지, 두 배가 돼버리지. 그래서 2분의 5a, 2.5a다. 이게 디귿 보기 묻는 것도 거의 한 10년 된것 같아요. 이것들. 그냥 내신형 문제죠. 이거 주면은. 에, 은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됩니다. 그 기억이 뭐냐 찾는 건데 뭐 이게 실험 과정에서 대충 스캔해서 결과 값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결론 가설이 올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어, H1과 H2합이 H3다. 음,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즉 헤스 법칙이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경로에 관계 없다. 그거와 많은 관계 있는 것이 바로 기억. 기역. 그 기억은 맞는 말이지 뭐. 동그라미 기억을 쓰면 맞는 거고. 그래요 이 실험을 보면 음, 애는 4g 녹였잖아? 그냥 이 녀석에 녹였을 때열용열이를 하자고 4g 녹였을 때열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애, 그 얼마죠? 음, 0.1mol 그렇 0.1mol 그다음에 이 녀석 4g이니까 몇 몰이지? 예, 0.1mol 뭐 중화반응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0.1mol 생기잖아 따라서 애는 중화열이지 뭐 참고로 중화열은 반응한 양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응한 양의 비례거든 그러면 제 0.1몰에 0.1몰이니까 물은 0.1몰 생기지 뭐. 따라서 물 0.1몰 생긴 만큼의 열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단은 1몰 농도 100이니까 a 0.1몰이거든. 거기에 이거 4g이니까 0.1몰. 그런데 이거 고체니까 일단 녹아 들어갔겠죠. 따라서 4g 녹인 용해열과 그다음에 0.1 0.1 반응했으니까 물도 0.1몰 생겼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어 그 중화 반응에 열과 0.1몰의 물을 만들었을 때열두 개의 합이 바로 이 녀석이다. 이게 h 3라는 거죠, 뭐.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맞아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억은 됐고. 니은. 가 반응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가는 엔탈피 합은 어이, 발열이네, 발열. 그러니까 니은은 발열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보다 크다가 맞죠. 다음에 디 나에서 4g 대신에 8g을 하면 8g이 다 녹았다라고 치자고 8g이 그럼 용의열은2 배가 되거든. 그런데 8g이면 애가 애를 0 2 m o 넣었는데 HCl은 0 1 m o 이고 애는 0 2 m o 이니까결과론적으로물른면몰 생기지? 똑같이 0 1 m o 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중화 열은 똑같아. 이두개 합이 n 인데애은두 배고 애도 두 배면 애도 두배 되잖아. 그런데 애는 같거든. 따라서 두 배에서 두 배보다 적겠어. 두 배보다 적은 거지, 뭐. 그렇지개게 ᄃ은 땡. ᄃ 보기는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엔 요즘 수능 유형하고는 역시 좀 동떨어져 있다. 그, 앞에 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몇 번이? 10번. 10번에서 나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치? 그니까, 러 그, 우리가 몰랄 농도하고 용액 나왔을 때, 어,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가 화학식량이 1 0 0이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0.1몰날인데 용액이 100g이 있대. 그럼 여기에 있는 용질의 질량은 이렇게 했었잖아, 정의로부터. 너 0.1몰 있어. 0.1몰이면 화학식량 100이니까 얼마? 어, 오케이, 너 10g 있어. 물몇 g에? 1000g에. 따라서 두개 합쳤을 때 용액이 1010g, 용액 1010g에 용질은 10g이 있어 이거죠. 그런데 현재 용액은 몇 g? 100g? 몇 배? 이것뿐해 이거. 그럼 용질의 양도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문제 주어진 건 0.1몰날과 용액의 질량밖에 안 주어졌거든. 그럼 내가 이 관계 통해서 용질의 양을 구하려면, 그렇지? A가 그래서 몇 그램인지, 즉 A의 화학식량만 알면 됐었잖아. 그래서 보고 묻는 거죠. 뭐그 답은 기억하나죠. 그 기억만 알면 돼. 나머진 다 필요 없어, 이거죠. 묽은 용액의 성질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 이런 자료 통해서 용질이 얼마야? 용질의 질량이 얼마야? 용질의 몰수가 얼마야? 그럼 너 분자량이 얼마 이런 거거든. 따라서 저기 주어진 어느 점을 어느 점 가지고 음, 어. 어느 점을 가지고 그 식을 좀 정돈시켜서 저기 말하는 어느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뽑아내셔야 되는데 처음 주의할 사항이 1번 이게 어느 점이에요? 어느 점 변화가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 현재 어는점이 마이너스 2 0도씨야 그럼 어는점 변화는? 우리가 중요한 건이 어는점 변화잖아 K 곱하기 물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니까요 그치? 그런데 그요건 델타 T고 이거는 마 현재 어는점이니까 원래 어는점을 알아야지 그 차이값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게 대다수가 어느 점 변화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걸 보자마자 어느 점 변화라, 변화다라고 바로 찍지 마시고, 오케이? 그럼 저기에서 어느 점은, 어느 점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기준 어느 점은 얼마냐? 그런 것들 좀 찾아 놓으셔야죠. 원래 그 순수한 용매만 있었을 때 어느 점. 그런데에는 물 숫자를 썼기 때문에 물의 어느 점은 0이거든. 따라서 0도 C에서 현재가 마이너스 0.2K니까 어느 점 변화는 얼마? 그렇지, 0.2K. 그래서 이값 자체가 바로 뭐야 델타 t 가 되는 거야 델타 t. 부등호의 부호만 앞에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치 아 나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쓰면 돼 k는 나중에 붙이자건 어?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다 수용액이니까 k는 치워지고 첫출에서 같은 질량의 용질 했으니까 n도 치워지면 아 요거 나오네 물의 전체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관계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배 됐어. 온도 배라가 2분의 1배 됐잖아 그러면 물의 질량은몇배 되겠어? 두배 되는 것이 뭐 따라서 이거에 두배를한게이 녀석이라 이거야 그럼 두배 하면 예, 2w, 2x가 이꼴 떨어지니까 x는 얼마? w 나오는 것이 뭐 그렇지? x는 w 그 결과 w 더하기 x니까 n은 2w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가면 돼 이렇게 해서 두배 됐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는 몇 배? 2분의 1배. 그럼 2분의 1배 해서 0.2 됐으니 얼마? 0.4k. 그럼 0도씨에서 이만큼 빼면 되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0.4k.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죠. 별거 없죠. 그치? 다음 갑니다. 네, U 자가 아니든 이거든 간에 3투합은 식 자체가 CRT, 그죠 이때 C는 농도 차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깥쪽을 물을 많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는 0이잖아요. 따라서 이 녀석, 이 안에 있는 용질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 뭐, R은 상수고요 온도는 일정이고. 그런데 U자관이나 저런 깔때기관에서도 바로 이 파이 값이 바로, 그렇죠. H 값. 높이 차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n 는 높이가 이만큼 올라왔고, N은 우위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잖아. 그럼 많이 올라왔다는 건, 여기에 농도차가 더 크다 이 뜻이야. 오케이? 이 녀석의 농도가 더 크다 이 뜻이야. 그럼 봐봐. 그 A에서 1로갈때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감소하거든. B에도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감소하거든. 그럼 둘다 원래보다 농도가 감소하는데, 최종 농도차, 이게 바로 농도차야.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차. 즉, 물은 농도가 빵이니까 이 녀석의 농도거든. 그런데 H가 애가 더크자아 그럼 H가 크다는 건 A 농도가 더 크다는 거지. 따라서 쭉 감소했는데 세로축을 내가 농도로 한번 써볼까. 농도 c. 최종 응, b가 b의 농도가 a보다 더 크다고. 오케이. 그런데 둘다 물이 들어와서 농도가 감소했거든. 그니까 러 이게 원래 B고 대충 모에도 뭐 이렇게 잡을까요? 이게 원래 a 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다 대충해서 그렇지? 결국 농도는 A가 더 크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왔어 이런 거죠 뭐. 그렇지? 아근데 문제가 뭐지? 아 이게 A 몰농도구나. A가 B 몰농도고. 그러면 이제 나에서 A의 몰농도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A보다 작겠죠 뭐. 이게 요 값이 A고요. A보다 작고 요 값이 B이고. N은 B보다 작고 그렇지? 요두 개는 모르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다음에 D는 B가 더 진하죠 그래서 ㄴ도 맞고 온도를 내가 올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두 개가 비례관계니까 그렇지 H도 올라가죠 그래서 B의, B와 수면의 높이 차는 이 값은 그렇지 A값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키니디가다 어, 맞네요 그래서 삼투합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는 가그 질문 다음 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결합 에너지 가지고 저기 뭐 X 뭐 구하고 하는 건데, 뭐 결합 에너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CH4, 뭐 여기에 수소가 되게 붙어 있어 구조 알아야지 뭐 O2 이렇게 되게 어 알아야 되고 CH3OH 수소가 세개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 이 기본 구조는 알아야 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안다라고 치고 여기는 CH 결합이 4 개가 있고 여기는 o O2.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CH결합 세개에 CO결합 하나, OH결합 하나 있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음 결합 에너지는 음, 이 녀석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그다음에 이 녀석을 끊어서 원자 상태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결합 에너지잖아 그런데 질문이 X거든 X는 CO결합에 요값 묻는 거니까 이 녀석과 관계가 된 거네 여기에 X가 포함돼 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려면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뭐.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건요 값은 부호를 반대로 하고 n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 빨간색을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지 뭐.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에는 2 e 곱하기 일단 CH결합, 예세개가 있죠? 3 곱하기 410. 그다음에 CO결합, 그게 X니까 더하기 X. 그 다음에 OH 결합, 예, 더하기 460.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은 계산했고, 이제 반대로 돌아가니까 N은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이꼴, 250. 다음에 ECH4, 2 곱하기 CH 결합이 4개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410. 그 다음에 O2, O2 결합, 예, 500, 더하기 500. 요거 한줄 해가지고 플라 이거죠, 뭐. 자, 2 날리시면, n은 125 떨어지고, n은 2 날라가고, n은 250 떨어지고, 그렇지 그리고 3개의 410쌍 날라가고, 그러면 4개의 410에서 3개의 410 빼면 n은 1로 날라가 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461로 넘겨버리면, n은 460 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음, 마이너스 50 나오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x는, 요거 하게 되면은 요게 200이잖아. 그럼 요거 더하면 325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렇지? 답은 4번. 아난 이런 아그 가끔 수능에서는 숫자 말고 문자로 좀 주는데. 그렇 계산하기가 싫더라고. 잘못 해서. 다음 갑니다. 이제 기체 파트죠? 17번은요. 어, 기체 파트에서는 뭐 뭐든 간에 몰 수는 PV 나누기 T 그쵸? 그 상태에서 가는 t인데, 가는 2t라고 했으니까, 그냥 t를 1로 두자고요 그냥 t는 1. 그리고 이제 빨리 몰수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v 나누기. 가에서는 온도 t1이니까. 그러면 압력, 피스톤이니까 압력 같잖아. 2 곱하기 2니까 너는 4. 4개 있었다 쓰시고. 2, 4, 너는 8개 있었다 쓰시고. 그럼 4개가 wg이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치? 그런데 여기 실린더 1에다가 내가 b를 더 집어넣었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B를 더 집어 넣었어. 몇 W냐 하면 5Wg을. 그랬더니, 부피가, 요게 어, 실린더 2가 3L가 됐대. 이거 전체 부피가 6L거든? 그럼 전체 부피가 6L인데, A가 3L 됐고, 그러면 A도 그렇지 3L죠. 그럼 두 개의 부피비가 1대1이거든. 그러면, 피스톤이니까 좌우 압력이 같아, 짰냐. 온도도 같아, 짰냐. 그럼 부피비가 몰수비인데, 넣고 났더니 여기 3L, 여기 3L, 부피비가 1대1이니까, 몰수비도 1대1이라 이거죠. 그게 몰수가 같아, B를 넣었더니. 그런데 N은 8개야. 그럼 N은? 그렇지. 4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 찾는 게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A의 분자량 물에 B의 분자량. a 4 개가 w고 b 4 개가 O w 니까 a보다 b가 더 무겁네. 몇배 더? 다섯 배. 그래서 이 값은 O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p만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p는 a의 압력이거든. a의 부분 압력. 따라서 p는 a의 압력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부피분의 nt잖아요. 그럼 n은 얼마? a 네개 4라고 쓰시고 부품 그리고 온도는 2t니까 2라고 쓰시고. 그렇 그리고 온도를 2T로 올렸는데 좌 양쪽을 둘다 올렸거든. 그러니까 양쪽을 둘다 똑같이 두 배로 올렸어. 그럼 좌우의 온도 같아. 좌우의 몰수 같아. 그러면 좌우의 부피도 같은 거지. 뭐. 피스톤이니까 압력 같고. 그래서 부피는 여전히 3L로 변하지가 않는 거야. 됐지? 응. 네. 음, 그러면 여기 P에다가 저 분자량 5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답돼 버리겠네. 3분의 40. 답은 4번 되는 것이죠. 다음 갑시다. 네 18번 갑니다. 그는 뭐 온도, 그러니까 용매 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매 의 종류가 다르니까 처음에 끓는 점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k 값도 다르게 되죠. kb 값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중, 외부 압력은 1기압인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 그러니까 t 도시에서 용매 의 몰분율이... 가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다 이거예요. T도 C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도를 슬슬슬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는 물의 증발은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끓기 전 여기 꺾인 지점이 끓는 점인데 끓기 전까지는 물의 양은 일정하고 아 용액이죠? 용매죠? 용매의 양은 일정하고 뭐 용질의 양도 일정하거든. 따라서 이 끓는 점 전까지 요 라인 따라서는 용매의 몰분율이나 용질의 몰분율이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애도 여기 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빨간색으로? 그렇지, 이 몰분율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두개 빨간색의 특징이 뭐가 있어? 끓는다는 건이 녀석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끓는 건데 아직 바로 끓기 전이니까 이 빨간색에서의 압력은 그렇지, 일기압보다 작다이뜻이지 그런데 이제 꺾인 지점요 라인에는 따라서 이렇게 가는 요 라인, 요렇게는 끓고 있거든. 따라서 이두 개는 압력이 1기압이다라고 내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그 용매만 날아가잖아. 따라서 용매의 몰분율은, 용매의 비율은 그렇지, 줄어들게 되지. 용질의 몰분율은 증가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 A일 때 용매의 몰분율은 N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N은 녹색이니까 용매의 몰분율이 줄었겠죠? 그래서 나가 더 작죠, 몰분율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B일 때 증기 압력이에요. B일 때 증기 압력 애는 끓임 끓기 시작했고 1기압 그다음에 애도 끓는 중이니까 일기압. 따라서 두 개는 같다 이거죠. 지 분자간의 인력은 지 우리가 뭐 이게 온도 변화 음 그래 끓는 점옴뭐 KB에다가 물의 용매 질량 물의 용질의 몰수 그럼 요 값은 같애라고. 볼까? 뭐 이거 가지고 내가 풀려고 해보니 이 값은 내가 잘 모르거든. 원래 거, 원래 끓는 정도 현재 비교가 안되고 따라서 이식 말고 여기에서는 끓는 중에는 몇 기압 저기 녹색 1 기압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용액의 압력은 그치 순수한 용매의 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인데 끓는 동안에는 애가 1 기압이야 그치 일 기압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용매의 몰분율이 빨간색으로 똑같대 끓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면 애는 일로 갔고요 애도 갔죠. 그러면 용매의 순수한 압력도 갖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슥슥 온도에 따라 가지고 증기 압력 그래프를 뭐두 개가 다를 테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 보면 왜자이 녀석의 압력이 같거든? 그럼 한 새끼는 온도가 낮고 한 놈은 온도가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가가 온도가 더 높지, 온도가 더 높지 뭐나어 끓는점 요점하고 요점 비교하면. 즉, 가의 온도가 끓을 때 온도가 나의 온도가 더 높잖아. 따라서 온도 높은 애가 가고 애가 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가는 바로 뭐지? 저기서 어 이게 X, 애는 Y 되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Y가 더 기체가 잘돼 끓는 점이 더 낮아. X가 끓는 점이 더 높아. 끓는 점이 높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센 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은 X가 Y보다 크다. 그래서 디겟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개념적인 거 묻는 게 바로 18번입니다. 그냥, 뭐, 대충 쉽게 생각해서, 야, 뭐, 같은, 야, 용질의 양을 똑같이 넣었어. 똑같이 용질 넣었는데, 애는 왜또 높은 온도에서 끌어? 잘안 끌나보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 그럼 잘안 끌는 이유는 뭐야? 분자끼리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눈치껏, 아, X가 Y보다 커. 하셔도 맞는 말이죠. 그 온도 T에서 A하고 B에 대한 건데 문제 보시면 밀도도 있고 압력도 뭐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압력이 몇대 몇이냐 압력을 뽑아내이 뜻이에요 몰수는 PV 나누기 RT 그냥 비례 관계로 풀 건데 여기에서 온도는 T로 첫 줄에서 일정 하다 되어 있으니까 지워버리시면 몰수는 PV거든 결국 이 양은 PV에 대한 값이야 그리고 애는 다시 써 볼까? p분의 질량 w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거고. 그럼 내가 이 녀석들을 조합해서 p 값을 한쪽으로 몰라 있듯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요두개 가지고 w를 지워 버리면 애를애로 나눠 버릴까? 이거 이것 분에 이거 하면 뭐 나오죠? 옆에다가 음 v 어 아니다. 이것 분에 이거? 아니지.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되겠다. l 로 나눠버리면. 그럼 V는 밑에 있고 W는 지워져버리고 위에 P 들어가잖아. 그지 따라서 A분의 3D, A1로 까버려. D도 1로 까버려. 그러면 N은 3 나올 거고 N은 8 떨어지지 뭐. 그러면 이제 A랑 해가지고 P로 묻혀버리면 되니까 V만 없애면 되잖아. 그럼 두개 곱하면 되거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뭐 나와? P 제곱 떨어지지 뭐. 그럼 두개 곱하면 3, 2, 6, 8, 3, 24. 따라서 슥슥 지워져서 1대 4 떨어지거든. 그럼 P제곱이 1대4니까 P의 비는 1대2 떨어지죠. 그래서 P의 비는 1대2에서 답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PV는 n r t 쓸수 있냐. 그 문제죠. 아주 뭐 심플한 거. 다음 갑니다. 네, 이제 20번 들어가는데, 음, 기체니까, 그게 화학 반응식 섞인 거죠. 어, 뭐, 결국 뭐 화학 반응식은 뭘수니까요 그냥 PV 나누기 T 하시고. 그리고 쓱 보니까 온도가 일정이니까 쓱 하고 치워버리시고 그치? 그러니까 몰수는 P곱하기 V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1곱하기 2에서 A 두개 있었고, 1곱하기 2에서 헬륨 두개 있었고, 여기에서 헬륨은 개수가 일정한 거야 일정. 그다음에 1곱하기 0.8이니까 B는 0.8개 있었고, 그쵸그 상태에서 이게 헬륨의 부분압력 나왔거든? 꼭지 열면 여기 일기압 여기 일기압인데 뚫렸으니까 여기도 일기압이지 그럼 전체가 일기압이야 전체 압력이라는 건 각각 부분 압력의 합과 같은 건데 전체 압력 중에서 절반이 헬륨이라는 건 나머지 절반은 생성물 시하고 남아있는 반응물이죠. 그런데 두 개의 압력비가 1분의 1로 1 똑같잖아. 그 얘기는 그렇지 몰수도 같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쯤에다가 헬륨의 몰수 쓰고 여기에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의 몰수합을 쓰면 헬륨은 여전히 2몰로 일정하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게 1대1이니까 여기는 전체 몰수가 2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몰수가 4죠 근데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구할 건데 전체 부피로 가자고요 전체 압력은 1이거든요 근데 전체는 여기 두개 2개, 헬륨 두개에서4 떨어지죠 그럼 전체 부피는 4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체 부피가 4리터인데 애가 2리터니까 실린더의 부피는 그렇지, 2리터 너는 2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그거의 2배니까 애는 4리터거든. 그러면 실린더가 밑에, 나다에선 실린더가 4리터야. 그리고 제가 2리터야. 그럼 전체 부피는 6리터 떨어지고 압력은 1이니까 전체는 몇 개?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2개 합쳐서 6개거든. 근데 애가 2개니까 애는 4개다라고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C의 몰 분열? 여기다가 C의 개수 한번 써볼까? 그럼 전체가 6개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c 다 이것이 그럼 6 곱하기 3분의 1 해서 C는 2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딱 되겠죠 동그라미 외 치느냐 우리 변화에 동그라미 쳐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 후 전체 몰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예 화학반응해서 계 전체 몰수의 변화 한번 써볼까 그러면 처음에는 2하고 0.8, 2.8이 있었다고 처음에 A2개 B0.8개 넣었잖아 반응 전에 2.8인데, 반응 후가 전체 2개가 된 거야, 2개. 그럼 2.8이 2개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0.8. 두 번째는 A는 그대로 두고 B를 3L니까 1 곱하기 3에서 B 3개 넣은 거거든? 전체 5개. 그럼 5개가 4개 됐잖아, 4개.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 그러고 나서 요 동그라미를 끼리 비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계반응물까지 잡을 수 있거든 봐요 여기와 여기에 변화의 비는 몇 대면? 0.8대 1 그러면 이제 처음에 넣은게 0.8대 1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0.8대 1이 없다는 건 한계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했듯이고 찾는 건 매우 간단했잖아 아래쪽 방향으로 한배 애는 한배 이상 그럼 그 배수가 작은 게 한계반응물 여기는 애가 한계반응물 됐죠? 그러면 이제 뭐 써요? 다에서 A가 두개 반응했더니 C가 두개 생겼어. 그럼 A와 C의 반응 개수비는, 어, A가 2면 C는 2야. 그리고 C가 2일 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이야.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치? 끝났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의 볼수가할수 있겠다. 여기서는 B가 0.8 반응했거든. 그러면 b 의두 배만큼 생기면 되니까 C는 얼마? 1.6이 생기는 거고. 그럼 뭘 분율은? 나누기. 전체 몰수하면 되죠. 4. 따라서,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은 시의 몰분율이니까, 4분의 1 6해서 0.4. 0.4니까, 예, 보기 에서 5분의 2 되겠네. 그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기본적인 사항 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다가 저거, 기체, 몰수는 PV. 저거 대입해서 푼 문제가, 구성된 문제가 바로 20번입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화학2 행지도교육청 간만이네요. 해설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